축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앞에 있는 노트북 추천 영상을 보고 오셨다거나 노트북 추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시청자분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거는 노트북을 사시기 전에 유의사항인데요 노트북을 사기 전에 어? 성능표를 읽어봤는데 이게 뭐지? 주의사항은 뭐지? 내가 게이밍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뭐를 봐야 되지? 이런 걸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 노트북 구매 시 유의사항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네,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를 자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밖을 갖고 나가려면 등에다 막 2kg, 3kg짜리 노트북 그걸내고다니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kg 중반까지 1kg에서 1kg 중반까지 나가는 노트북 무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갖고 다니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열. 발열이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노트북 뭐 원래 쓰면 다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컴퓨터 원래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랭이나 수냉쿨러를 달고 발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좋아요. 하, 하지만 노트북은 그에 반해서 물론 패닝 장치가 있긴 하지만 공랭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할 수는안 되죠. 그리고 발열이 되면 될수록 노트북은 부품들의 성능저하가 일어납니다. 프리징이라고 해서 노트북이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꺼지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뭐 게임을 하다가 발열이 심해져서 성능저하가 일어나게 된다면 게임을 망치겠죠. 뭐 하던 작업물을 잃게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의 수명이라든지 나의 정신수명을 위해서도 발열이 덜한 제품 그런 제품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자, 배터리 뭐 그거 별로 안 중요할 거야. 근데 뭐 10시간?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밖에서 10시간씩 노트북을 켜고 있을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기업체에서 얘기를 해주는 노트북의 그 운용 시간은 뭐 본인들이 체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냥 켜놓고 대기시간 쭉몇 시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써있을 거예요. 구석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이 프리미어를 쓰면 5시간 도못갈 수도 있고 영화만 봤을 때는 그거 보다좀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게임을 했을 때는 한 3시간 만에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배터리가 오래가는 걸 쓰는 게 나,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어, 나 어차피 상관없어, 배터리. 저는 뭐 갖고 다니면서 꽂아을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가성비나 그런 걸다 따졌을 때 내가 이번 부분이 카바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분들을 조금 고려를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뭐 요즘 노트북들은 다 기본 10시간 정도는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가 실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는 되더라라는 인터넷 검색정도 는 한번 해보시고 제품을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구요. 다음은 어 인텔 CPU에 관한 얘기예요자 CPU가 뭐가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노, 그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CPU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i3, i5, i7, i9 있고 뭐 7세대, 8세대, 뭐 5세대 뭐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실 건데 뭐 요즘 노트북은 거의 다 7세대 아니면 8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i3냐, i5냐, i7이냐 이 경우겠죠? i9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노트북에 채택이 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있다 하더라도 꽤 비싼 옵션이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든지 뭐 너무 비싼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i9을 선택할 경우는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i7이나 i5 정도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i3 정도만 돼도 학업을 위한 노트북 사용에는 사실 지장이 없지만 어, i5가 제일 준수한 모델이고 내가 만약에 게임도 조금 곁들여서 하고 싶고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를 동시에 돌린다든지 이런다면은 i7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 일러, 포토샵, 프리미어를 단일로 돌리는 데는 i5 모델이 적당한 편이에요.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켠다. i5는 그때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힘들고 컴퓨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i5를 선택하셨을 때 그렇게 만약에 목적이 그두 가지 이상 막 여러 개를 동시에 쓸 거다 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i7 모델을 가시는 게 애초에 아마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 어그 다음은 이제 음, 이거가 또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 CPU를 어,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i7 7700K, 8700K, 뭐 이게 K가 붙는 게 오버클럭이 가능한 뭐 이렇게 배수 해제된 뭐 그런 제품이다라는 걸 아실 건데 이게 이상하게 노트북 제품만 봐도 U니, Y니, HQ니, H니,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아, 이 알파벳들 뭔가요? 하는 게 네이버에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Y 같은 경우에는 초저전력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감이 좀 오시죠? 초저전력 제품.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다. 저전력 CPU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어서 녹음을 했는데요. 일단 저전력 CPU, 어, 말 그대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CPU입니다. 그러니까 어, 가벼운 노트북에서 배터리가 그만큼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CPU에 한정된 전기 용량을 공급시키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PU에 공급되는 전기 양이 줄어들면서 그만큼의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은 U 모델입니다. U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노트북에 통용되는 아마 CPU모델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전력 프로세서예요. 저전력 프로세서지만 Y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제품이죠. 그리고 가격대가 괜찮아서 많은 제품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HQ와 H. HQ는 이제 이쯤 왔으면 아시겠죠?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H도 마찬가지예요. 고성능 프로세서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HQ는 고성능 프로세서고 H도 고성능 프로세서지만 어, HQ는 7세대, 그러니까 뭐 i7, 뭐 i5, 7뭐뭐뭐뭐 뭐, 뭐, HQ 하면은 고성능 7세대 모델. 근데 8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8250 U 혹은 뭐 8250H, 8250Y 이렇게 가요. 그래서 HQ랑 H랑 같은 건데 세대 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모델들은 대개는 게이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양이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으로 볼거자 HDD랑 RAM이에요. 그리고 SSD 이게 왜 중요하냐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요새 얇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볍고 해본 제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슬롯을 하나 더 넣어준다든지 뭐 그런 여유분들을 주고 출시가 된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 S, 뭐 램이라든지 SSD를 두 개씩은 더 꽂을 수 있게끔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드를 달아서 뭐 SSD가 좀 모자라니까 SSD 바깥에 HDD를 통해서 외부 저장 장치를 둔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제품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램, SSD, HDD 이거를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목적이 편집용인데 8기가밖에안 돼, 4기가밖에안돼 이러면 은 나중에 구매하시고 나서 후회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을 두고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사용하실 때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아이 제품 편집만 하긴 좀 아쉬워 나는 게임도 좀 해야겠어 하시면은 램 추가해서 뭐아 영상편집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용량이 모자란걸? 이거 HDD나 SSD 하나 더 달아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DD, SSD 추가로 다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앞으로 좀 미래를 보시고 노트북을 비싼 가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쓰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두 어,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음입니다. 그리고 게이밍을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거고 나조차도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실사용하셨던 분들 후기를 읽어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껏 사는 데 도서관에서 이거 못 써요. 소음이 심해서. 그러면 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음, 집에서 라면 혼자 있을 때 상관이 없겠지만 공공장소에라든지 내가 수업 중간에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고 있는데 필기를 한는 도중에 해서 교수님 말씀에 뭔가 방해가 될것 같다. 하면 은좀 그것도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이밍에 대한 얘기는 음, 어,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대기업 게이밍 노트북은 걸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기본적인 스펙 자체는 나쁘지 않은 노트북은 또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사지 말라 하는 것들은 그런 스펙들이 사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어, 이제 AS 라든지, 고장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 자체가 성능은 좋지만 데스크탑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산 것보다 성능이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성비라든지, 뭐 그런 걸다 따져서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감안을 하실 부분들이 언젠간 존재를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외장 그래픽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외부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외부 그래픽카드를 따로 사서 달아서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어, 돈을 많이 쓰고 싶다면 그런 옵션도 가능하겠지만 뭐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무턱대고 게이밍 노트북을 살 때도 와 이거 스펙 장난 아닌데? 하고 막 무조건 구매를 하시지는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트북을 사시는데 어쨌든 컴퓨터라는 게 오래 쓰는 제품이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노트북이란 제품이 구매할 때 어떤 점을 중요시해야 되나 어떤 점이 기준이 되어야 되나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만 보셨다 하시는 분은 노트북 추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어, 이정 내가 아까 말했던 기준에 어,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기준에 이런 게 있었구나 오, 어, 이 노트북 괜찮겠는데 하고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앞선 노트북 영상을 보고 오신 분이라면 아이 노트북을 전 찍었었는데 기준을 들어보니까 이건 형 아닌걸 다른 걸 생각해봐야겠어 하고 선택을 재고해보셔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윤택한 IT 생활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기대가 되는 맥북 리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똑바!